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 노래 잘 부르고 난데? 춤잘 추고요 난데? 난데 안 하는 난데요 <웃음> 21세기 살아가는 남자, 여자로서는 정말 갖춰야 될 필수 덕목입니다 아 당연하죠 네, Of course I'm 27, man yeah. 네? 정훈이, 유진이, 영둥이한테 플러팅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 궁금 못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플러팅 많이 했나요? 귀엽네요 <웃음> 이거 봐 너랑 있으면 진짜 재밌다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억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, 이 새끼는 뭐 로봇이야! 너랑 있으면 정말 재미있다. 하하핫 <웃음> 배져 왜냐면 아 재밌다! 이러면 은 그냥 한 말인데 콕 집어서? 너랑 있어서 너무 재밌어. 어. 무조건 플러팅이거든요이 말은 나를 상상하게 만들어요. 다음에 또 나랑 놀고 싶다는 뜻인가? 그럼 <웃음> 앞으로 계속 보고 싶다는 뜻? 내가 얘한테 이런 사람인가? 그래. 나는 생각 더 하게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너 정말 재밌다는 유재! 강강강! 애인 있어요? 오 이건 X예요. 정말 포크 조사. 할말 없을 때좀 많이 해요. 애인 있어요? 아 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? 얼마나 됐어요? 그냥 이제 친해지기 막 시작할 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. 그 말은 나를 상상하게 만들어요. 그러면 내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는 뜻? 이렇게 돌려서 하는 사람 있어요. 아, 어왜 없지? 소개시켜줄까요? 네!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노래 잘 부르고 난데? 춤잘 추고요. 난데? 난데 안 하는 거 같아요. <웃음> 당신이랑 있는 거 재밌네요. 플라팅 <웃음> <블라딘> 고수! 스게 예쁜 거 같아요. 아 이거 웬만하면 은감 있는 겁니다. 그냥 예쁘다도 아니고 웃는 게 예쁘다. 이 말은 나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소 매일 보고 싶다는 뜻? 아니면 내가 너 많이 웃게 만들어 줄까? 그건 좀 너무 과한 듯. 그냥 아니. 내가 진짜 웃는 게 예뻐서 어 웃는 거 예쁘다. <웃음> 이럴 거면 저는 그냥 다 웃네 이렇게 말해요. <웃음> 웃는 모습이 예쁘다 이렇게 굳이 말안 해요.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말이 이성에게 너무 큰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나는. 진짜 꼬부기처럼 예쁘게 웃는 거 아닌 이상 이건 플러팅이에요. 이건 플러팅이라는 생각 안 하고 말했으면 조심해야 돼요.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. 그럼 나오빠에 진짜 잘생겼다고 안 해야겠다. 너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네. 아 그래? 그럼 그렇게 느낀 적이 없나 봐. <웃음> 나 집에 가기 싫어. 아 누가 집에 가기 싫다. 저 땅으로 얘기하냐? 이건, 이건 말이란 거지어 어, 어, 처음으로 다른 어. 거 나왔어요. 진짜 가기 싫은 거일까 봐. 왜 가기 싫어요? 오늘 아닙니다. 못 놀아. <웃음> 제발 노래방 찍막 <웃음> <찐막. 웃음> 괜찮아. 근데 <웃음>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했냐면은 어. 둘이 있을 때. 아 오늘은 집 가기 싫다. 혼잣말이라도. 아 저는 어쨌든 호감이 있다. 집에 가기 싫으면 어디 갈 건데? 갈 데가 어디 있는데? 플러팅을 넘어서 그냥 확신의 믿음을 주는 말. 맞아 거의 고백급이지. 응 음. 오늘 밤 나랑 역사를 쓰고 싶구나이 아 말을 들으면 어때요? 어때요? 집에 가기 싫어? 응. 음. 어 왜요? 난 집에 갈 건데. 아무리 재밌는 자리여도 집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자리는 없다. 그러 너가 집순이라서 정말. This is me. <웃음> 아 이건 무조건 이죠 이거 백퍼. 어? 왜요? 진짜 누구든 할수 있는 말인 것 같아. 아니요, 누구는 할 수가 없어요. 아니 누구든 할수 있는 말이에요. 아니 누구도 못하지. 왜 이걸 먹은 게그 사람 생각이 나? 나는 포켓몬 김부모 오빠 생각이 나고. 나좋아해네 버스킹 하는 거야 정훈 생각나고. 정훈이 좋아한 그렇게, 그렇게 따지면 준 오빠, 위도야 또 왔다. 저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건가요? 호감은 있다. 나 실제로 생각이 났더라도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. 맞아요. 이거 되게 강력한 플러팅이에요. 아니야. 생각났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말투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, 근데. 응, 맞아. 그 앞에 아가 붙으면 은 플러팅이 아닌 거 같고. 아? 아! 입을 보는데 네생각이하더라 거. <웃음> 아! 똥 싸는데 네생각이하더라 그냥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. 다음 다음! 넌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전스예요아 진짜? 네. 이거야말로 할말 없을 때 하는 말이지. 플러팅이라 하면 약간 살짝... 야. 약간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절대 플러팅이 아니다 물론 둘이서 카톡하다가 어떤 스타일 좋아해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좀 호감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할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에요 음. 그 말은 나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왜? 내가 말하면 네가 그 스타일에 맞추게? 이런 생각이 들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? 이상형이 뭐예요? 이상형이었으면 그냥 X했을 거에 어, 그래요? 좀 달라? 좀더구체적이게 느껴졌어 아 나한테 넌 못하는 게 뭐라 다 잘하는 건가? 하나 둘셋 X 동윤이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웃는 것도 예쁘고 뭐야? 못하는 게 뭐야? 그 말은 나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녀는 그말로써 나를 고래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춤추는 거래로. <웃음> She's b l u f i n g me. No. Why? 너다 잘하네? 이거 날 X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. <웃음> <웃음> 야, 세상에 다 잘하는 새끼가 어딨어? 야, 야 너다 잘한다야. 야, 멋지다! 그러면 네가 내 것도 하면 되겠다? <웃음> 잘하니까!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겨. 이 말은 나를 상상하게 만들어요. 나와 시간 보내니까 같이 늙어가는 기분. 같이 늙어가니까 <웃음> 평생을 <웃음>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이구나. 이런 사람들이 카톡 답장만 해줘도 결혼까지 생각한다, 니까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 한마디로 조심해야 돼. 오늘 좀 예쁘네, 오늘 좀 멋있다. 오늘? 오늘이 붙어있는 거야? 아, 또 갈렸네.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?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어. 꾸몄어. 어, 오늘 좀 괜찮네. 이거 아 친구한테도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. 그리고 당신 리플 음. 멤버들한테 정말 많이 해요. 남자, 여자 가리지 않고. 저는 열어두는 거 맞아요. 준호 <웃음> 오빠한테도. 준영한테도 열어두는 거죠. 오늘부터 계속 멋있게 널볼 거야. 널 아름답게 볼 거야. 예고. 너와 나, 나 사이가 그냥 친한 친구 사이만 아닌 것 같다라는 걸확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. 그거 아닌데? 탁 쳐. <웃음> 봐내로 이거는? 아내 동생한테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다. 진심이죠 뭐. 아 별로 티 아니야? 응. <웃음> 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것도 뭐 억지로 상상을 하면 할수 있죠. <웃음> 자식 이거 직접 고백하기 부끄러우니까 약간 닮은 사람으로 해줘가지고 반응 어떤가 보려고. <웃음> 와, 너무 귀엽다. <웃음> 너 향수 못 뿌렸어? 냄새 되게 좋다. 아! 아니면 이렇게 괜히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맡아요. 진짜 냄새만 좋았던 거면은 못뭐 뿌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목덜미까지 가서 맡고 이거면은 거의 게임 끝이거든. 너왜 연애 안 해? 이거는 엑스 아닌가? 준호아너 연애 안 해? 내 연애 안 하는지가 왜 궁금해? 너 해주려고? 아! 그런 거 어때? 같이 뜬금없이. 분리수거할 때 일반 쓰레기부터 먼저 버리는 편이에요?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부터 버리는 편이에요? 이런 거. 아, 하나 둘 셋. 오 맞지? 아니, 이거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랄까? <웃음> 오머 나랑 결혼하려고 <웃음> 내 미래를 꿈꿔 갈수 있는. 오. 아 정확히 알고 있네. 아, 이게 양정음식 플러팅이에요 사실. 국밥 먹을 때 꼬리 먹어요? 머리 먹어요? 이런 거. 어, 그런, 그런 디테일함이 너무 좋아요. 샤워할 때뭐 머리부터 감아요, 세수부터 해야 이런 거죠? 내가 <웃음> 상상하게 되잖아. 샤워라는 게 상상이 아니라 <웃음> 그니까 러그 사람의 일상이 좀 상상이 되는. 거야. 그러면서 물어보고 것도 많아지고 넌뭐 없어? 뭐? 그냥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은 되게 귀엽네요? 약간 이런 식으로 음.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 근데 귀엽네요라는 말투가 좀 플러팅 같긴 하다 아 이거 컨텐츠가 재밌네요 맞아 되게 간단하면서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거였고 음. 화자의 뉘앙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<웃음>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 차이도 진 있는 거 같아요 음. 그렇죠? 유진유준의 플러팅 알아보기 배 성공! 축구! <웃음> 방금 슉구 뭐지? 방금 슉구는 나를 상상하려고 아 <웃음> 어, 그만 <그건 안> 하고 <웃음> 귀엽네 <웃음> 이건 플랫평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싸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이건 플루팅이에요. 3, 3, 3. 3, 3, 3.